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순결한,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부분이 있을까? 이런 어떤 명제를 생각해 봅니다. 갈자프다 1%의 순결한 영역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된 지도층입니다. 주된 지도층의 한 분파고 그들은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은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저 모습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 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칭찬한다그랬어요 예, 책망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금식도 많이 하고 시울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다른 어떤 교파보다도 종교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안 듣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건성건성 듣습니다 들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보다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지만 잘못된 방향을 잡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어떤 방향이냐 외식과 허용이 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데, 어떨 때는 바리새인이 초청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초청하신, 초청한, 초청한 사람이, 초청받은 예수님을 향해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은 다 가시지만, 어. 예수 너 왔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도 구원이 없다는 그런 선입견을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당 나가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 예수님은 어떤 선입견이 없으세요 사람의 직업과 외모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너도, 너는 구원밖에 틀렸다 아무리 악행한 사람도 너는 아니야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얼굴 한번 쳐다보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큰소리치면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럼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막 주시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열받고 성질내고 막 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주님은 기회를 다 주세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예. 죽기 전까지는 기회를 주고 계속 받아주세요 그런데 기회를 살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기회를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과 위선이 쩔어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데 어떠한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 예. 믿음의 각도가 참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가까이 갈 것인가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갈 것인가 예. 어떨 때는 여러분 그 엇각이라는 말 알죠 얻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은 전혀 반대쪽에서 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으로 오시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따지고 달라들고 뭐하고 뭐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아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억각, 억박자가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억박자가 나고 장애물 때문에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사케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교오라는 사람 사카이오스 원어에는 사카이오스라는 말의 뜻이 순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은 순결한데 과연 내 안에 정말로 정직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1%의 어떤 영역이 있을까 사람 속에는 어떤 숨겨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찾아서 주님이 터치하시게 되면 확 온몸 전체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직하고 순진하고 순결하고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성장하면서 다 없어져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 위주로 따라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지식습득으로 자격증 위주로 세상이 자격증을 원하니까 자격증 사회에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새케오는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두 종류의 그룹에 휩싸여서 그 둘러싸인 것 같아요 부자 그룹이 있고 부자 그룹의 첫 번째는 부자 그룹이 고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밑바닥에서 쩔어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도시를 위해서 누군가를 예수님은 만나셔 그 도시 안에서 가난한 사람 병에 쪄든 사람 마귀에게 휘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 목표는 적목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병든 사람도 따라다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부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의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부자들도 따져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있고 부자들도 주님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끔씩 부자들이 주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삭교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문만 들은데도내 안에 숨겨져 있는 순결한 영역에 감추려 는 그런 것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신데그주님 어떤 주님이셔? 만나는 사람마다 병자마다 다 고쳐 버리시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소경이 눈을 뜬다는구만 병자나 갓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주님은 가리지 않는데 그래 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갓난해도 하고 부회도 하고 병들어도 하고 믿음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건데 뭐 근데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일행하고 같이 가시는데 저쪽에서 누가 움직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아세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깊은 육체의 사람이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신다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순종하느냐 안하느냐 순종에 따라서 너희 물고기들이 움직여라. 주님은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한번 쳐다보면 물고기가 움직여요. 주님이 한번 오호 잠잠해 파도가 물결을 막 치다가 쫙 가라앉고 음, 잔잔해지고 모든 사물들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인격체인 것처럼 사물들도 순종하고 바람도 풍랑도 바다도 예, 할렐루야 버릇이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움직여요 믿습니까?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요 무엇이든지 사케오가 벌써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내 안에 있는 호기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호기심을 순결한 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마음과 동기와 육체까지 행동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순결한다 할지라도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순결은 가짜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표현을 해야 되네 표현 찬양 네. 끝나고 나서 엊그제 석가 생일이었죠 <웃음> 처음 오셔도 괜찮아요 교회 왔으면 아 할렐루야 여기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라면 어디 한번 보자 저뭐 하는 짓이요? 이상한 짓 하네?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많이 와서, 와장창, 중창, 주장창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옛날에 저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세번 깨져야 된대요.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 외다리로, 저기 뭐야, 그, 가짜 다리 딱 짓고,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오혜스러운지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는 이 반죽에도 없어서 반죽 피아노에다가 맨 앞에 여자들 근데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앉아있어요 은혜 받았는데 가사를 개사를 해 용서 안 받아서 아! 불 받고 웃지도 않네. 왼수들이. <웃음> 좀 웃어 주세요. 저 나도 머리 흔들려요. 가사를 개사해 유튜브 설교로 나가니까 여러분이 와 웃어 줘야 그분들도 와 웃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아파 그분이 옛날 기도원 스타일은 이렇게 박수 쳤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또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원 스타일로 우린 기도보다좀더 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우리 사모님 어디 가서? 사모님 방한 받을 때 이거 박수 쳐서 내가 이거 시켰어요 그랬더니 화투짝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사모님은 근데 할머니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3절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다 같은 죄인이야 나 같은 상년이 용서 안받았 거기 갔더니 맨 앞에 있는 할머니들이 여자분들이 막막 막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땀물 흘리면서 여름에 한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 그분 그리고 목사님이 앞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야 이년아 지금은 웃는 것도 약간 로맨틱하게 웃으시네. <웃음> 이렇게 웃으. 시 그때는 이렇게 웃었으니까. 왜 어? 그래? 욕을 얼마나 퍼부어대는지. 보통 여자들은 이냐나, 이냐아 여기 왜 왔냐 이냐아막 이렇게도 하고. 자 그때는 그게 의리가 되고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아멘하만 하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그랬다. 그 어떻게 돼요? 이 년아! 그러면 뭐이 새끼야! 바로 이렇게 나와. 내년! 거기 <웃음> <고개> 들어! <웃음> 유튜브에 이런 소리 올라가면 빨간 딱지 올라가. 집에서 장난한다고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야, 인연아, 내가 그랬더니, 뭐 임마? <웃음> 더 이상은 말 못해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예. 사모님, 이래 오세요. 그왜 목사님? 이러더 자, 지금 사교에서 옆으로 가면 안 돼요. 사케오라는 말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 예. 요한복음 10장 20 어, 10장 3절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그양 이름을 부른다고 했고, 예.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되고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길거리 지나가시는데 사케우가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안의 호기심이 나를 순결하게 만들고, 내 안의 믿음의 1%의 믿음의 영역이 나를 에너지화시켜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지남철처럼 자석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내 집에서 모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속 안에 숨겨진 단순한 영력이 속하는 순결한 것이 있고 정직한 것이 있고 죄를 지어서 인간은 결코 깨끗할 수 없지만 믿음을 향한 어떤 호기심이 있는데 그것을 본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신거 주님이 역사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작용하는 부분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어떤 사람은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옷을 만져서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림을 좀더 진하게 보고 싶은데, 사, 이 사교우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일단은, 키가 적어. 핸디캡이야. 키가 적고, 푹 자고, 세리장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안 맞춰. 로마군의 앞잡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우가 사람들 앞에 세금을 거들어 다니지만, 사람은 뒤로 욕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사케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부자이며 지위도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린아이처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내려오셔서, 오셔서 사케오를 불어는는 거예요. 사케오야, 이제 내려오나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말 한마디에 사케오는 그 자리에서 그냥 결단해버린 거예요. 주님. 내 재산을 절반을 갓나는 사람에게 죽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동기가 불이 붙어 버렸어요 예. 자기 안에 있는 순결한 영역에 불이 확 붙으니까 전체 자기 전 인격적으로 불이 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인 할렐루야 약간 만터치 않게 번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게 소위 에너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 예. 에너지 우리가 99% 죄인이고 100% 타락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은혜 받았던 가능성 찬양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며 회개했던 그 가능성 과거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이 그런 것을 터치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모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며느리가 시어머 시아버지를 꼬득해가지고 살살 꼬득 자기를 창기 있는 거 창기처럼 해가지고 왜 자식 못 나오면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 모습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살살 꼬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몸을 섞어서 자식을 낳아 누굴 낳아요? 베리스와 세례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윤리적인 잣대로 이것을 볼 것이냐 도덕적인 잣대로 볼 것이냐 영적인 잣대로 볼 것이냐 이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아주 지능적이고 정말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될 일인데 고민을 정말 많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겠어요? 주님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에게 같이 더부살해가지고 또 왔는데 그 동생이 자기하고 몸을 안 섞는 거야. 형수하고 또 죽었어. 죽고 죽고 죽고. 막내는 보니까 너무 어려워.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얻을 분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시아버지를 꼼짝 못 하게 족쇄를 채워서 자기를 변장해 가지고 시아버지를 꼬두껴서 몸을 섞어도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도덕과 윤리에는 안 맞지만 그렇게 또 지금도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온전하게 믿음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법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왕이 채신 머리 없이 너무너무 성령이 취해서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버렸어요. 그걸 또 비난을 하잖아요. 자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율법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건들이 있었다. 사키오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며 사키오도 사키오가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강탈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있겠다. 너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다. 주님이 너희 집에 있겠다 그러는데. 사오고 근자라서 그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회개만한게 물질도 그냥 다남줘 버리는 거야 그냥 다 줘. 율법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레위기 6장 5절에 부당한 이물을 남겼거나 남에게 손을 끼쳤을 때는 5분의 1을 5분의 1을 갚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사키오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주님의 의리로 막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남들이 날를 어떻게 보던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주님 한번 쳐다보길 원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안 보인데 그 주님이 미리 와서 사교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뻐하냐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주님 주님 주님이 내 집에 오시다뇨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으니까 팍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은혜 받아야 회개가 나옵니다 제대로 된 회개는요 은혜 받아야 나와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은혜 받으면 은혜 안 받으면 회개가 안 나오느냐 회개가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억지라도 기도해야지 은혜 받을 때까지 예. 버티든지 자 그렇게 율법을 뛰어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소식만 들어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 같이 합시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도 막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야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밤새도록 침대에 앉아서 혹은 예수님과 같이 노다 처음에 초창기에 불사에갈때아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고 집에까지또 찾아오셔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침대 거기에 사모님 안고 나도 안고 우리 아이들 안고 옆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섯 명이서 도란도란 도란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건 어떻고요 이건 어떻고요 막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예수님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로또 긁어야 될까요 로또 긁으면 좀, 예수님 좀 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근데 주님이 번호를 안 가르쳐 주시자. 그냥 웃기만 하셔. 주님, 불세례 책이 일주일에 몇번 나갈까요? 하여튼, 불세례 책이 대박 날 것이다. 몇천 번, 몇만 번, 몇천만번가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안 하시는데, 대박 날 것이다. 그러더니 여러분, 대박 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주님의 교회 진짜, 대박난 거야, 진짜. 네. 책이 대수야, 여러분이. 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창기. 오늘 제가 아들,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갔는데, 갔더니, 아빠, 이리 앉아보세요. 왜? 아빠, 지난번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빠 그 조그만 방에 그 장례식장 거기 조그만 방에 있는데 아빠 잠자다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놀라서 도망 나왔잖아요 네. 야 내가 무슨 도망 나오냐 그 귀신 아무것도 아니지 아유 귀신 많이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거기서 무기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앉있는데그 뒤쪽에 저쪽에서 흔는 데서 누워서 잠잤잖아요 그럼. 그건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빠한테 나타났던 그 사단 마귀가 어젯밤에 나한테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장례식 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문상객들이 일부 있고 많이 갔고 그래서, 방에 가서 이제 그 옆에, 방에 가서 불 끄고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서도 계속 뭐가 그렇게 즐거워 하게, 천국 가셨으니까 즐겁지. 막 얘기하고, 아내가 이제 갑자기 벽기서 시커먼데 두 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손을 보니까 시을 걷고 샥하만데 하여튼 빨간색과 검정색이 섞여서요. 손이 이렇게 이렇게 불쑥 나오면서 이 손에 이 발톱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털도 있고 알고 보니까 이 놈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를 때 불새의 책세 번째 책에 그때 내 옆에서 나를 죽이게 또 나타난 그 놈이야 사단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그 장모가 지, 천국 갔다고! 너라도 지옥 가자! 내 발목을 딱 잡으니까요, 꼽지 못해요. 발목이 딱 잡혀서 그냥,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지 막, 휴, 휴, 밑으로 막, 후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쥐야! 입을 막아버리고, 성내기야, 그래도 불이 빨리 안 오고, 끌려 들어가면서 막, 아, 성가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 성녀불이 확! 오는데,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늘 꼭대기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우리, 어, 저도 오늘 불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불이면 주로 믿습니다. 예. 불이, 불이 붙어가지고 확! 하니까, 이씨, 욕을 하면서 또, 발목을 잡힌 발목이 쑥! 빠지면서, 내가 벌써 풀려났어요. <웃음> 내가 땀을 흘렸어요 <웃음> 이 놈이 예? 정말 마귀코 놈이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노려요. 예? 혹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 놈은 잠깐 힘이라도 있거나 말이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나 불안하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같이 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빈틈을 절대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제 귀신이, 귀신이 막, 이제 막 역사하기 시작했나봐요. 그래서 옛날에 체험했다는 거 오늘 다시 체험했대요. 왜냐면 내가 요새 불세례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 생각으로 아웃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책이 쓸 때가 되면 엄청난 사건이 또 벌어져요, 우리 가족에도. 막 잠자고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리가 양다리가 공중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리를 끌고 침대에서 끌고 내려가더래 이렇게 그러니까 막방언하는데 방어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성령에 하는데 성령에 불도 안 나오고 직접 간증 들어야 되는데 성례불로 막 계속하니까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우리 그 며느리가 작은 사모님이 막 같이 기도해주고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똑같이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때 이제 주님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자기 몸에 성령의 검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성령의 검을 딱 잡고 주먹을 쥐고 잠자는 거야 이제 주먹 쥐고 잠면 오나?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잠자면 아, 아. 이게 몸이 다 풀어져 버리잖아 힘이 쫙 빠지고, 그 성령의 검을 두 개를 딱 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들랑 말랑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성령의 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강력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거는. 같이 하다, 주여, 주여,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귀신에게 눌리거나 귀신하고 싸울 때, 영이 열어져서 보일 때, 여러분, 성령의 검! 그러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성령의 검을 잡고 이렇게 자는데, 잠자고 있는데 이게 귀신이 또 왔어요. 몇명더 데리고 와가지고 야야야야 저놈 잔다 근데 저 성령의 검을 붙잡고 자녀 저거 어떻게냐 야 몰래 몰래 해가지고 내 아들이 보니까 귀신이 싹 와가지고 손가락을 성령의 검을 손가락을 놓칠 수 손가락으로 성령의 검을 잡았는데 놓칠 수 있도록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펴드리는 거야이게 하나 펴고, 두개 펴고, 이렇게 펴고, 이렇게 펴고, 그러니까 또 보이지 않아 느끼지 않으니까, 손이 벌니까또 도망가고, 또 잠자면 이리 와 이렇게 펴고, 이렇게 펴고, 잠을 자겠어요. 또 그렇게 다 깜빡 졸면또 옆에서 작은 사모가 또막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손가락 두 개가 다 펴지는데 가운데 손가락만 <웃음> 가운데 손가락만 안 펴져서 성령의 흠을 잡고 이렇게 껴대는 거예요 이게 펴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흠 없는 거지 뭐 빽이고 하여튼 아어 그러냐 그래 우리 정신차려좀 기도 좀 하자 영적인 영역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거나 긴장이 풀면 강해지지 않으면 기준에게 덮치게 되어있고 당하게 되어있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영적인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움직일 때는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에너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보다도 삭개오라는이 물건이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물건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주님은 다 아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케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주님이 오셔서 오시자마자 사케오가 얼른 내려오고 주님과 함께 사케오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요. 그래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도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반응을 하시면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성경을 들먹이고 회개하고 주님이원하시면 내가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숨어있는 그 순결한 그 부분을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